일만 계속하다가, 예? 네? 일만 계속하다가 다 일요? 같이 이제 일만 했어요. 마지 잠시만. 아저 거짓말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막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마지막 일하신 게언제신고요 이렇게 다 같이 놀러 오니까 저는 되게 <웃음> 설레거든요. 다 같이 아니고, 승관이 없습니다. 네, 다 같이 아닌데요? 승관이 뺀다 같이. 승관이 뺀다 같이라는 다 설레다잖아. 이게 승관이한테 내가 아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승관이 안에 들어온거래. 아, 아, 아, 내가 승관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승관이뭐 위라고 하면은 배탈나요배탈나배탈나배탈나 <웃음> <웃음> 그래서 승관이의 기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아 좋다. 승관이의 기분 속에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승관이 아니야. Yeah. Uh. 와 기뻐. 모든 게잘될 거야. <�uen knob Charl3> <�ificación> <gim 목 Igor> 어디로 <놀리로> 갈까? 여기 여기. 얘들아, 후리부터 안면등반부터 해야까아둘째지 저희서 떨어져도 기뻐야 되는 거야. <놀리도> 야, 이거 안전요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어 저기 계신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어린이 방송이야, 뭐야? 야, 박수. 아, 박수. 나 막스. 나나 처음부터 나 처음 해 볼래. 그래, 그래, 그래. 아, 너무 좋다. 방대가 너무 아프다. 아, 아픈 게 좋은 거야, 엄마. 아플 때가 청춘이라 그래 아, 봐. 어깨 너무 넓어서 못 온대 얘들아, 아, 아. 아, 그만하랬잖아. 웃기고 자빠졌어 제 못할 것 같은 사람부터 시키자 야 도겸아 <웃음> <웃음> 내가 보 우리 둘이 제일 문제야 지금 내가 <웃음> 그래, 만만하냐? 그래, 디에이 감아 열 받아 아 호시야! 아, 아, 아, 빨리하라! 아, 빨리 야! 빨리! 안전요원 와야 할거 아니야 안전요원 와야 할거 아니야 안전요원을 호시야 네가 빨리 불러봐 안전요원님 호시야 그냥 목쓴거 골라가 나같은 걸겠네 여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힘든 겁니다 알겠죠? 화내! 화내? 왜 화내고 난리야? 분노잖아, 분노! 헬멧 작은 거 아니야? 야, 야, 작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말라고! <웃음> 너왜 이렇게 잘 어울려! 나? 어! 잘 어울려? 어! 이건! 에스쿱스 일안 해? 일안해냐고일안뭔 장관이 야니가 왜? 뭐? 야, 얘들아! 나한번 가볼게! 야, 가보자! 옷시야 장갑 안 차냐? 장갑 차든가 말든가 <웃음>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해! <웃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빨리 좀 해, 빨리 좀! 와서 해줘야 할거 아니야. 어 <웃음> 아 건순 형이 올라간다. 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 가네, 가네. 빨리 올라가. 아잘 올라간다 진짜. 아, 아 진짜. 이거 왜점왜왜눌렀어쓸데 없는 줄 타지 마. 왜? 왜? 야명한테 그치 알아너너왜 이렇게 가볍냐? 아, 야. 야, <웃음> 나 올라간다. 내려. 이네 멤버다. 얘들아 시작한다. 어. 시작해. 다. 빨리 가라고! 더 빨리! 빨리! 어, 빨리! 더 빨리! 빨리! 더 빨리! 얘들아, 너야! 자, 아래 한번 봅니다! 아래 한번가니다더 빨리 갑니다! 호시야! 호시야! 호시야! 호시야! 호시하 호시야! 호시, 너 시... 26초야? 어. 아, 원래 1번이 안 좋은데? 혜진이 했어 내가 진아다 올게 아나 어, 언제 장갑이 안 맞아 아 어, 나도 작아 아무송가락 어, 커서 그래 야 정환이 올라갔는데 정환이가 죽힌어 정환 밑에 한번 봐봐 야나 진짜 가기 싫어 이빨이다 기록 끝났어 아따 17초 다형안 무서워 나 기록이 중요하니 그래 아까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이겼다 아, 혹시, 혹시 형이 혹시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게뭐렸어 아, 아, 형이 형이 형이 아휴 나도 하고 싶다 아이고 서러 막내서럽다 나도 하고 싶어요 <웃음> 나도 하고 싶다 장갑까지 꼈네 순서 뺏겼다 아이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자 조슈아 간다 슈아 형잘가 슈아 형 잘한다 아, 네. 뒷모습에서 열정이 아유. 보인다 슈아 형 바지 먹는다 바지 아무리 배고를 못도 <웃음> 바지를 먹지 말아야지 슈아, 슈아 형 바지 먹는다 와 빠르다 어좀 해봤네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됐었구나 아이고 내가 저렇게 떨어졌어 잘한다 너 잘한다 왜이렇 산이 많다지? 준이 간다 준영한다형 부담 느끼지 마라 아이고. 부담 아이고. 부담 갖지 마라 아이고 어 너무 어려운데 아이고 너무 어려워 아이고 아이고 쟤왜 저래 가졌다, 저거. 어, 부담 가졌다 저. 부담 가졌다. 부담 가, 부담 가졌어. <웃음> 신천에는 암벽이 많다지. <웃음> 너 진짜 못한다. 나 진짜 못해. 조심해. <웃음> 정말? <웃음> 대박. 우와. 어? 우와, 준이 무슨? 뭐 야, 절까요? 준아, 대박이다. 와, 야, 포기했어. 대단하다. 대박이다. 야. 포기한 거야? 아, 와, 대박. 야, 진짜 포기했어? 와. 대박이다. 와. 야, 야, 야. 이게 명호야 어, 명호야! 명호야? 뭐야? 뭐야? 명호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대박이다 어. 야 우리 이거 다할 거야? 어. 어. 거야? 명호까지만 할까? 안 못해 아니면 도겸이 형 하고 싶어데 아니 아니 아까부터 기다리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안 해도 돼야 그럼 명호 우리 관심 좀 줘볼까? 그래 와 대박 야 명호야 그 얇은 다리로 잘 올라간다 와 약간 소금쟁이 같기도 하고 와 명호 나랑 똑같아 내가 그래도 명호야겠다 난 못한다 나왜 꼈지 다? 다른 종목 갈까? <웃음> 우리 이거 점프하는 거 해볼까? 내가 먼저 할게 아 어, 그래 그래 야너 뭐야 너고소공불증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아니 이렇게 멀어? 아니 거기를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원우가 한대 오마이갓 아, 이거 할 사람 있어? 나할 사람 다 장비 너, 껴야 돼나 맘만 보고 올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야 우지야 클라이밍 한번 해봐 클라이밍 자 얘들아 차고 있어 우지 한다 그래 얘들아 네, 우리 놀라는 거지 지금? 어 우와. 와 우지 가만... 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와 아, 우지가 저렇게 야, 올라가는 게 너무 좋다 야, 우지가 저렇게 올라가다니 예전부터 연세생 때부터 우지 형이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난 뭔가 어릴 때가 생각나 그렇게 꿈을 향해 올라가던 우리의 그래, 모습들 자 우지. 우지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올라가는 모습이 꽃보다 아름답다 마치 행위 예술가처럼 꽃보다 아름다워 오그 감성 맞지 형? 어. 와인 한잔 마시고 싶은 날씨네 와 이거 어렵다 우지 형 할수 있어 아니, 올라가는 우와 형 너무 멋있다 와, 오케이 와. 1분 17초 넌 역시 세븐틴이야 아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좋다 그래 네, 참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아, 시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 맞아 호시야 어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나도 형나 언제나 형 옆에 있을게 그래 나도 항상 네 옆에 있을게 이 열세 명이서참 오래 갔으면 좋겠다 맞아 어유 원우 뛰네 원우야 그냥 어? 뛰어 내려 이걸 이걸 여기 잡는다고? 와, 야 잠깐만. 저거 어떻게? 얘들아 갈게. 가자! 원이야 우리의 꿈을 향해. 와! 이제 할수 있다, 전원아! 와! 와! 세! 저게 돼? 나 놀람인데 지금. 야, DK. 오, DK다. 야, DK 이게 기대되지? 와. 도겸아! 와! 괜찮아? 나는 할수 있어. 도겸아. 도겸아 엉덩이가. 엉덩이가! <웃음> 엉덩이야! <웃음> 도겸아, 너의 엉덩이는 마치 사과 같아. 야, 도겸아, 엉덩이 섹시하다! 안 돼! 아, 하지마, 하지마. 와! 도겸아, 빨리 올라가. 도겸아, 뒤로 돌아. 와! 와, <웃음> 와 이거 안되겠는데 <웃음> 아니, 아니, 할수 있어. 아니야, 그냥... 어, 부셔. 아, 할수 있어, 할수 할 있어. 있어. 그냥 뛰어봐 도겸아, <웃음> 어차피 괜찮아. 와. 어, 그냥 떨어져도 어차피 안 떨어져. 마이유 네, 준비됐습니다 아래 계신 분들이 한번더세요 도겸아! 알았어! 아, 알았어! 도겸아! 도겸아! 도겸아! 도겸아 스타팀 사랑한다 외쳐서 해! 사랑한다! 하나 둘 셋! 멤버들! 어, 울어? 왜? 바꿔주면 안돼야 도겸아 너버지 점프도 해야 돼 빨리 해널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 난안될거 같아 <웃음> 야너 올라와봐야 돼너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오늘. 나는 안될거 안 같아. 같아 하나 아 좋아 둘 좋아 가자 두 번. <웃음> 아 미치겠다 와아니할수 있어 진짜 그냥 뛰면 돼 한번 뛰어볼게 하나 둘셋 둘, <웃음> 밀당 잘한다 저기 봐. 세이더네17 가자! 오오오 와! 와! 어! 가자! 오오오 가자 오오오이오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잘했다 잘했다 여기 어 잘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을까? 디노가 잘못되면 망리가 없어지는데. 나 진짜 안 울빌려 어, 한거 진짜, 진짜, 진짜 무서웠어? 그래 보였어 정 진짜 무서어 어, 아, 진짜. 아, 번좀 어떻게 돼? 안안 갈려 아, 못, 안 그래. 못 와. 야 와. 디노야 가자. 디노야 힘내길 바랄게. 네. 자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이소! 어, 다이 아, 어, 아, 잘한다 다음에 저렇게 하면 너무... 야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 나좀 가르쳐줄래?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 아, 도겸아 너가 하는 것보다 안전여원 선생님한테 시키는 게나도할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아니, 말은 그게 아니까 문제 생기면 너 어떻게 해? 아, 그래도... 너 책임 줄 거야 아 그건 키 모르는데 너나 죽이려고 지금 지켰다 쿱스 형은 할때 거리 제일 멀게 하자 어! 괜찮다! 맞아 리더는 더멀수 있는 거야 아, 정말? 아, 정말? 너무 쉬우니까 리더 네가 해야죠 모아! 아, 진짜 이거 계속 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규 시키면 안 되겠지? 어, 나? 어? 어, 어, 민규 형 해야겠다 야 어, 나도 했는데 어, 너못 하면 진짜 너 겁쟁이다 야, 너 나한테 겁쟁이 어. 소리 듣고 싶어? 나올라가 바로 뛰어 오, <웃음> 진짜, 와, 진짜, 오, 대박. 진짜? 대박. 아, 진짜? 아나 재미 없을까 봐안 뛰는 거였어 뭐라고 민규야? 장비 안 킨다고? 어. 나 그동안 다른 모습 보여줄게 그동안 다른 모습 보여준다는 건뭔 소리야? 언어가 대박이다 <웃음> 얘네 감정 변화가 왜 이렇게 심한 거야 대체 와 얘들아 쿱시 한다 와 쿱시 올라가 오안나형 무서워? 아 릴빗 어? 리를빗이야? 어? 리를레빗이야? 와, t l 진짜 별로다 What? w 민규야, 너할수있 What? What? What? w 올라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열받아 <웃음> 야 빨리해! 아, 빨리. 해. 빨리 해. 아 김이교 안해야 이런 걸로 어? 시간 끌지 마라 아니 제가 왜 한다고 시험. 하는 거야 야 뭔데 이거 뭔데 뭔데 부부가 왜 그러는데 무슨가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아니 진짜 마가막가아 가자 가자 가자 아자 가자 하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야 옆으로 돌었어 아니야 똑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빨리 해. 아 빨리 뛰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니. 아 뭐야 촌스럽게 왜 저래 진짜? 빨리 하라고. 야 누가 그 위에 꼬시냐? 민규야 빨리 안 내려오면 나보다 동생이다. 형. 어. <웃음> 간다. 하나 둘 셋. 아! 야 니네 다 죽었어 진짜. 왜? 좋아 좋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자. 아와 진짜 겁쟁이하나둘셋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유. 왜 잘하는 거야? 아유. 야, 야 네가 잘하면 아유, 내가 아유. 뭐가 되냐 우리 이제 무슨 게임 해야지 좀더 농구로 가자 농구로 야, 어? 너 정리하려고 하지마 짜증 나니까 <웃음> 아니 무슨 게임 하는지는 알아야 <웃음> 될거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저희 왜 찍으시는 진짜.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야넌 <웃음> 어디 인사를 <웃음> 해 그렇게 인사 <해>? <웃음> 안 했어 우리 왜 찍냐고 화냈거든? 우리, 야, 우리 아니, 왜 찍으세요? 야 그럼 감독님이 찍지 우리 안 찍냐? 그러니까 왜찍으니까 뭐하냐? 야, 농구한 거안 보이냐? 농구냐? 안전하서아 걱정이야. 아, 게, 어, 괜찮을까 얘들아,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얘들아, 조심하자. 우리 이런 거 하다 다칠 수도 아, 있어. 했... 아, 나 농구는 무서하는데 이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너무 노잼인데? 어, 아,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너 어떡하나? 얘들아, 소심이야. 소심. 소심. 너네 소심. 소심이야. 소심이야. 너네 소심 싸우지 마. 조심하라. 아, 아, 소심. <웃음> 야너 진짜 야. 왜 그래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6대6 3점 내기 할까? 6대6 3점 내기 야 우리 이렇게 나눠진 김에 형대 동생으로 한번 해볼까? 아, 아닌가? 좀 그런가? 좀 그런 거 응,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애, 애, 애 애견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야, 그냥 집에 가자 야 그러면 1, 3, 5, 7, 9, 10일 할 어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그럼, 그럼 아, 얘들아 이런 호수 이런 저쪽 짝수 이쪽 갈까? 오케이 그래, 그러자 짝수, 와. 자 내가 던질게 시작할게 내가 나한테 맡겨? 하나, 하나 둘셋 간다. 간다. 어, 뭐야? 오, 소심했어. 나 소심하잖아. 그냥. 얘들아 플레이 소심하게 해야 돼. 가자. 오늘은 어차피 와일드야. 기뻐. 맞았어. 모든 게잘될 거야. 나이스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기뻐요. 아, 아. 에헤이헤헤헤아 나이스 나이 블랑! 야, 아웃! 야, 야, 야. 나이스! 야, 야, 야. 나이스, 어, 나이스! 와, 말라, 말라, 말라. 어, 아, 라 아, 급세야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나비주지 마! 야,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싸우지 마! 나이스 블라 나이스, 우리 거! 해오야오시오호 잠깐만, 에이, 우리 아,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라고! 우리 거, 우리 거! 에 명호야! 에에에에 유아! 에에 아, 정 아, 아, 아, 웃 아, 아, 아, 아, 어 아, 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해, 해, 해. 아 괜찮아 정환이 형해 고마워 해. 아, 저... 순영아 뛰어 야 뛰지마 호시야 받아야 아, <웃음> 너네 진짜 웃기다 아니 농구하는 걸 레슬링 하는 거야 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명호야 괜 아, 괜찮아 명호가 리더우 잘한다 더, 더, 더, 더. 야 준이는 리더우드 잘하는데? 나이스 아! 몇점 내기야 3점, 근데 4점, 3점 내 3점. 3점, 3점 3점 오케이 어, 순영아 어. 우와 순영아 <웃음> <웃음> <웃음> 어 규우 좋아 오케이 슛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진짜 못해 <웃음> 와 순영이 진짜 못한다 <웃음> 괜찮아 레츠 고아 <go>. 좋아 <웃음> 형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네 <웃음> 어, <웃음> <웃음> 좋아 농구하라고 <웃음> 엄야 준희 되게 열심히 한다 나가 아, 나가 나가라고 아. 호시야 기뻐야 돼. 주냐마. <웃음> 주야 어! 여기야. 주야 여기야. 아니 왜 반대? 어? 어 민규 알리나 나. 아 민규야. 민규야. 가자 가자 가자. 왜역주행이시야 <웃음> 간다 간다 간다. 어. 어, 명호 짱 잘한다. 호 명호야. 명호야. 시 호시. 호시. 정환이형정환이형정환이형 서연이 형헤이 헤이 연이형이스 오! 어 저기 이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못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오오 <웃음> 안 빨리. 어휴, 속상해. 민규야, 못해서 미안해. 정환이 형.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 이거 누구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뭐해. 이렇게 하나? 에이, 아니야, 정환이 형 슬퍼야 돼. 예, 정환이 형. 어때요? 아, 미안하 못해. 어, 어, 우후! 우후! 오! 어. 아! 아, 깝다동영 디노. 슈아야! <웃음> 어, 어. 오! 와슈 오! 우와, 슈아! 우와, 슈아! 방 신발이라고잖아, 신발이라고. 아, 신발이라고 그 신발이, 신발 신발이라 했어 신발 신발이라고 했어 신발 자 여러분 신발이라 했어요 신발 이거 없네 못 넣어 아왜못넣는 거야 야. 디노야 이때 나한 번만 기회 줘 봐라 디노야 우리 한번 해보 해내 야 조슈아야 아 동작이야 해해해 해다 실패해야 돼 <웃음> <웃음> 디노야 디노야 <웃음> 형 여기 있다. 야 키커! 얘들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우리 일로 모이자. 잠깐 앉지 앉을까? 야 승관이는 대체 왜, 왜 슬픈 거야? 이렇게 슬픈 농구 처음이야. 사실상... 잘했어. 진짜, 2, 3, 와 기뻐. 모든 게잘될 거야. 야 너무 재밌다 아, 우리가 저도 기쁘다 야 우리 고생했다. 뭐 경기도 어, 했는데 음료수나 마실까? 어, 아 음료수 여보 형 웃어야 돼 고생했어, 고생했어. 맛있어 보여 형 먹을까요? 어, 이런 게 청춘인가요? 당연하지 옷이야 <웃음> <웃음> 어디 하는 거야? 손 시선이? <웃음> 아, 아아이 친구 정말. 야 카라멜빡콘이다 그냥 아. 이유 없이 기쁘다 그러니까 <웃음> 아 정말 버논이 뭐? 어때? 가라야밤꽃 맛있어 맛있어? 넣었어 아, 좋아 슈아 열한 개는 어디 갔어? 열한 개 어. 네가 뽑아먹어 기쁜이야 <웃음> <웃음> 네가 뽑아먹어 춘진이 사오야 열받아 야, 이거밖에 안 사면 어떡해 왜 이거밖에 안 사녀냐고 알았어, 사로케 사로자, 사로자 안 돼, 안 너가 안돼 음, 어, 따라오지 마 <웃음> 야 기노야 어? 너 자전거 잘 탄다 지 않았어? 아나좀잘 타지 왜 빨리 갔다 와뭐 어딜 다녀와? 자전거였잖아. 뭔데 다녀오라 말아야? 아 근데 목말라 그치. 죽겠는데 음료수 왜안 오냐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아 그거,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돼이거왜안 되는 거야? 안돼 <웃음> 오늘 고잉 때문에 성격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요 왔어, 왔어 지금 형, 형, 이거 뭐, 아, 뭐야? 비타민, 비타민 먹어! 뭐? 고마워! 다 먹어! 다 먹을게 하나 두개 입이 몇 개인데 또 필요해? 응 어, 알았어! 제 <웃음> <진짜> 착한데? <웃음> 콜라도 써, 콜라 콜라도 먹어 앉아! 파워에이드 개토레이 알았어 막내야 너로 같이 막내야, 갔다 막내야. 와 그냥 아니 오지 가. 오지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가. 그러니까 어? 가고 싶은데 오지 아는 말라잖아 아는 가, 아는 가! 가! 가라고! 가! 가! 가갈때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도 한 입만 줘 <웃음> 그만 먹어 뭘봐 민규 분노는 뭘 봐가 제일 맞네 화나면한판 하는 가뭘 바이 바이 나 그냥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 응? 엄청 착한 거? 아니 아니야 너너 <웃음> 너 요즘 착한 척 하는 거잖아 응. 야나 착한 척안 했거든? 뭐, 착한 뭐. 척 하잖아 안 했다고 자원아 화내는 거랑 반말하는 건 이상한 거지? <웃음> <웃음> 나도 화내는 거랑 반말하는 <웃음> 거잖아 아, 미안해 야, 그럴 수도 뭐잖아. 있잖아 야 우리 이제 좀 약간 쉬어가는 걸로 하자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방송 중에 누가 <웃음> 쉬어가 <웃음> 아니 지금까지 달렸으면 쉴 줄도 알아야지 <웃음> <웃음> 지금 쉬는 거 아니야 <웃음> 좀, 좀 이상해 <웃음> 우리 괜찮은 거 맞아요? <웃음> 이거 맞아아 근데 항상 고잉을 찍을 때 이런 느낌이야 항상 고잉을 근데 다 살려주신단 말이야 <웃음> 의심하지 마안어심 치는데 요 야, 했소, 했소, <웃음> 야 음미수 만 들어오냐? 야 우리 화내도 목소리 좀만 낮추자 약간 너무 시끄럽다 쉬어. 네가 뭔데 볼륨을 낮추라 말아야 나형 동생인데? 너가 제일 시끄러운데? 왔다 왔다 콜라도 으냐 콜라 나 콜라 그건 문준이잖아 나 문준이잖아 나 부담이 없어 아, 나 아, 나를. 야, 먹고 나도 먹 먹고 <웃음> 나도 나도 나나고고 어? 나도 고고 나도 나 <웃음> 간만에 다 같이 놀러오니까 좋긴 좋다 뭐야 지금? 심지나 <웃음> 감성으로, 감성으로 왜너 왜? 맨날 이런 맨날 하지 마재미 없잖아 <웃음> <응>. <웃음> 세상은 너무 슬퍼 <웃음> <웃음> 야 송관이는 왜 이렇게 감정 변화가 많아? 걔 원래 예민하잖아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야 <웃음> 자 그럼 우리 뭐 슬슬 어떻게 다음 그래, 게임으로 이동하자 뭐. 그래 뭐할거 정하고 가자 그래 정하고. 그래 그래 뭐 할까? 아니면 제일 가까운 거 여기 가도 좋아 가자 가자 A사! 어? 아, 앞에 있구나 괜찮을까? 아나 다치면 안 되는데 어떡 하지? 뭐야 뭐야? <웃음> 야 밑에 뚫리면 어떻게 해 이거? 어 뚫린다 뚫린다. 어, 뭐야 게임이구나. 오. 뚫려 뚫려 뚫려. 오, 오. 뚫린다 뚫린다. 열받아. <웃음> 야야. <에바다>. 야. <웃음> 야.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조금 실라요. 조금 실라봐. 오. <웃음> 주셔. 뚫린다 뚫린다. 주셔 주 뭐야? 주셔, 주셔, 뭐야. 주셔, 주셔, 뭐야. <웃음> <웃음> 레슬링 봤어? <웃음> 레슬링 안 맞네요. <반지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레슬링? <웃음> 얘들아 우리 붙는데 안전사나 <웃음> <앉아서> 걱정이야. <웃음> 게, 괜찮을까? 오 디노야. <웃음> 어 디노 멋있어. 얘 뭐야? 어 소심해. <웃음> 얘 뭐야? 와 기뻐. 모든 게잘될 거야. 조심해, <웃음> 조심해. 디노 잘 가. <웃음> 야. 오 붙는 바깥 붙노 분노 감정 분노는 바꿔요. 자, 포즈 포즈 포즈. 어. 포즈 하나, 둘, 셋. 어. 자, 하나, 둘, 그냥... 셋. 하나. <웃음> 어, 민규, 민규 가는 거야? 야, 민규? 어, 민규 포즈? 제왜 그래? 자기가 한게 없어서 분량이라도 이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웃음> 어쩔 수 없이 이게 표현이 <웃음> <그래서>. 너무 슬퍼. <웃음> 아. 아. 우리 이제 집에 갈까? 애들 이렇게 노는데 어떻게? 야, 울어야 돼. 어. 슬퍼야 돼 슬퍼야 돼 슬퍼야 돼 슬퍼야 슬퍼슬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이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이슬퍼안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야 슬퍼슬퍼슬퍼슬퍼슬퍼슬퍼슬 하나, 둘, 셋.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아시죠? 네. 그럼 무슨가 갑자기 왜 진행하시는 거예요? 메이킹 들어가요 이거? 왜 네, 들어? 저... 아 들어가요. 네. <웃음> 기쁨부터. 기쁨부터. 알겠습니다. 와.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이찬 넌 프로야. 와, 기뻐. 모든 게잘될 거야. <웃음> <웃음> 세상은 너무 슬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하고 뭘까 아니죠 이거? 안주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 조금 더 갖고 오버스럽네. 네 알겠습니다. 더, 더. 안주나 선아 걱정이야. 괜찮을까? 그만 웃어요 진짜. <웃음> 화가 난다 화가 나. 네 화를 왜 이렇게 못 나겠지? 화가 난다. 화가 나. 잠시만요. 오이 못하겠어. 아 쿱스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돼. 화가 난다! 너뭐 하는 거야? 화가 난다.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저이 편은 제가 못볼것 같네요.